사투리를 끼다 얘들아 너희는 오늘도 내테 스타 비키 생각이 어어어 어, 어. 엄마 운동하고 싶은데 엄마 이곳은 나의 땅이옵니다 이곳은 나의 땅이옵니다 이곳은 나의 땅인 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제 말이 내시옵니까 나의 땅이 없니? 그 누구도 이 땅을 가져가신다. 없다옵나이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. <웃음> 당신,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? 지금, 무엇을 찾고 계시냐고, 물었다옵니다. 저기,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제 말을 들어보세요. 당신 이 찾고 계신 것이 이곳이옵니까? 맞습니까? 당신 이 찾고 계신 것이 바로 이곳이옵니까? 이걸 드릴 것이 여기에서 나가 주실 것이니까. 예? 이제 나가 주십시오 그 공을 들으면 나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? <목소리> 약속이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제 운동을 해야 하고 있다니서나전화주시오 또 있어. 또 있어. 또 있어. 또 있어. 누가 운동매트라고 했어? 이거 펜매트 아니야? 펜매트만 두 사람 저한테 연락좀 주세요 강아지들이 겁나 좋아하거든요 <웃음>